자 캠파이어 음. 소리 나오나요? 어칼 나오고 어 소리 안나온다고요? 들리죠? 깜짝이야 자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그 영상 뭐다보셨을리라 생각할게요 어다볼 생각하고 그 자세히 보시면은 연주자분이 연주를 안합니다 <웃음> 조금 약간 조금 아쉽다 진짜 그 연주하시는 분들 려와서 연주시켰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약간 소소한 소망이 약간인데 음. 아, 마비노기 약간 진짜 초기 때 모습과 비슷하네요. 옆에 너구리 있고요. 저 옆에, 저 뒤에 지나가는 뭐야? 얘는 그 스튜어트 아니야? 자, 네. 자, 하나하나 좀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보고 나서 할까요? 보고 나서, 보고 나서 할게요. 데브켓 나크! 아, 여러분들이 해야 할 노가다. 트레이시, 라사, 퍼거스. 오. 자 여기부터 마영전. 제발 이제 보내줘라 새삼용사 아마란스킥 롤칩틴 플러스 기브넨! 할말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티저가 오늘 아침에 떴습니다. 오늘 아침에 떴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제가 꼬, 꼬은 심정으로. 그걸는거 아닌데 깐 하나하나 좀 까보, 까보려고 하는거 아니고 꼬운 심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네뭐 옆에 앞에는 뭐 티저 뭐 이런건 좀 넘어 가고요자 하나하나 좀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티르코니의 모습이죠 네 마비누 길를 하시는 분들 마영주 하시는 분들 뭐 일단 대부분 여기 마비누 계시겠지만 일단 티르코니의 모습이 보이고요어 대부분의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여기 뭐 은행 뱅크도 있고 여기 뭐 저기 자파점도 있고 음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히 한번 서서히 한번좀 이제 넘겨보면서 어떤 것들이 생겼는지 어떤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비노기의 근간은 티르코닐일이죠티르코닐일 광장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아우 역시 아름다운 광장의 모습. 여기가 저 힐러 집으로 보이네요. 보시면 여기 그저 힐러 표시 있죠. 힐러 집 표시. 저기 뭐였지 이름, 저 문양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그거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노가다거리들. 네, 이거 보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자 데브킨 나크 이거는 마비노기 나크였다. 내가 만들었다. 자 여기는 벌목 캠프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해야 할 노가다입니다 자제자 트레이시가 바뀌었고 라사 바뀌었고요 어? 뒤에 뭐가 있는데? 이제 보니까 뒤에 뭔가 문스턴 같은게 있는거 같은게 약간 메인스트림 컷신같아요 느낌이 어? 이번 메인스트림은 컷신도 약간 이런식으로 나오나보네요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저건 또손 미끄러졌나보다 저것도 딱딱 딱 흰색 보니까 옆에 라사꺼 저것 어? 망가뜨려놓고, 하하하, 손이 미끄러졌네, 이러고 있네. 자, 이거는, 아무, 난 이거 볼 때마다 마비노기의 그, 그, 저기, 그, 스카, 스카의 정화미션이 떠올라. 오. 자, 여기는 그리고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뭐, 은행인가요? 아니, 뭐, 거래, 무기 상점 같은 느낌이네는데, 네, 배드라, 배다팍님서시고요 배드 여러가지, 아, 무기좀 많네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피부도 흑색이고 여기 스튜어트 이런 것도 있고 뭐 여기서 보면 딱히 캐러반조아니야예 <웃음> 학교인데 어? 여기 아라웬 선생이겠죠? 아라웬도 이렇게 좀 약간 바뀐 느낌인데 학교고요. 네, 스케줄는 모습이고요. 자, 드래곤 유적지도 드래곤 유적지도 짧게 보여줬죠. 아! 야, 그냥 그대로 갈아 넣었네요. 제가 볼때 여러분들 앞에 전면부까지는 마비노기 원작을 모티브로 하는 걸쭉 보여주고 2부에서는 마영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자 여긴 반오르마을이죠 딱 봐도 자 반오르마을 때비가좀 보일 수있 여기서 2비가안 보이고요 자 여긴 뭐 달라진 게 있나 보면은 어디보자 이게 션도 따로 안 보이고 어 딱히 그냥 의상들 뭐 이런 라뭐이 것들 보이는데그왜재련 철광석 킬수 있는 것들 보이고 네자 하나하나 좀 보면 뭐 만들고 광자의 캠파이어가 있고, 여기서도 특별한 건 따로 안 보이구요. 어, 자, 여기부터, 어, 야, 뭐야, 잠깐만. 이거 지금, 이거 보니까 코렛 마을이잖아? 어, 여기부터, 여러분들, 여기부터 마영전 추가된 게 나오네요. 아, 야, 여기부터 코렛 마을인데, 마영전? 어. 그럼 여기 대장가, 여기 용병기사다, 여기 그, 배, 배 문양. 코렛 마을 맞네요, 마영전. 아, 이걸 그대로 가졌구나. 야 마영전 유저들도 잡으려고 여기 터 마영전 파트 시작입니다 자 마을 배 떠나는 것도 나오고요 네 코렛 마을이고요 자좀루엘린 이제 좀 보내줘라 애들 좀 은퇴 좀 시켜줘라 불쌍하다 야자 라사랑 같이 어 옆에 자 옆에 보면 라사랑 예이름뭐였 트레 어 트레버 트레버 트레버 트레버 와 전투가 좀 스타일리시해졌는데 여러분들 이건 속으면 안됩니다 이거는 연출샷이에요 이건 딱 봐도 인게임 그 저게 아니라 연출인데 어, 마리가 커졌어요 우리 마리가 <웃음> 우리 마리가 이제 좀 약간 컸네요 요조 숙녀가 됐습니다 자 옆에 고블린과 싸우는 모습 10살 마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아말란스킥어야 이거 스타일리쉬해데 어, 요건 좀스켈레톤 아마 반오르 쪽에서 라인하트 쪽에서 약간 스켈레톤 잡은 것 같고요 자 오거 방패 맞고 아마란스킥 랩맨도 나오고요 오호 자 놀칩틴 아놀 나오고요 자 놀칩틴 어... 아 자 얘는 뭘까요? 골렘인데 약간 느낌이 그저 뭐냐 마법골렘 혹은 그 제네레이션2 보스 타바르타스 약간 그 느낌인데 요! 보시면 여 레이드미션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는게 지금 여덟명 이상이거든요 지금 여기 세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한 열다섯명정도가 있는데 결사단 기사 레이드미션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네요 어허 자 우리들 클라스기분엔 솔직히 이정도 우려먹었으면 이제 불쌍하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세요. 이다는거이건 사기입니다 이는이거는이거는 <웃음> <웃음> 이거는 컷신 사기이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웃음> 야 잠깐만 애초에 그리고 야 잠깐만 여러분들, 아 법사 뭐하냐? 야 글라스 게이브네는 마팅가 몰라? 어? 글라스 게이브한테 마법이 안 통하는 게 저거라고요, 기본 옵션이라고요. 저 뭐하는 겁니까 이게? 어? 자 마비노기 딱 나오고요. 제자식 법할 법. 뭐. <웃음> 어, 컷신 컷신 컷신 여러분들 자 컷신 여러분들 물론 실제는 어떻게 됐는지가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알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뭐 티저만 보고 끝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뭘 준비했냐면요. 자,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는데 아, 솔직히 지금 치과를 미뤄야겠는데 이거 완전. <웃음> 3시까지 못 끝내면 치과를 미뤄야겠어 이거.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거예요 우리는 안속습니다. 왜냐? 마피게 모바일이 이거 대체 언제 나오냐? 대체 아니 니네들 티저영상까지 까놓고 지금 이거 아니 언제 나오는 건데? 대체 언제? 어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건데 자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드릴까 면요음 보자 갔다오 방송하기 지금 너무 좀 제가 오늘 방송 못해요 어 제가 오늘 갔다오 방송을 제가 못해가지고 음자자 여러분들 어, 마피 켜놓고 자아 보자 자 요거를 보자 아 여기 옆에를 좀 줄였어 여기 옆에를 좀없애줄 좋겠는데 이게 안나오나? 아 제인장? 자 일단 네. 어 이렇게 나오네요 자자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약간 몇개 준비해 왔습니다 그냥 보시면 약간 그 심심할 것 같으니까 먼저 어 준비한 걸 먼저 보면요 자 마비노기 트레일러가 언제 나왔냐 정말 맨 처음에 마비노기가 모바일 언제 제일 처음 나온지를 제가 검색을 먼저 해봤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2017년 7월 9일입니다, 여러분들. 티저 영상이 2017년 9월 아마 그파멸의 부름 쇼케이스 때 처음 나왔고요. 지금 이게 4년 전입니다. 4년 전. 네, 지금 딱딱 딱 4년 전에 이 영상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어. 이거 기억나시죠? 파멸의 부름 쇼케이스에서. <웃음> 기억나시죠 자, 그때 읽 거. 네. 요게 17, 이게 4년 전이에요.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하더니만 어안 나오고 어, 겁나 오래 걸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그 작품에서 약간 기대되는 점은요 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티저 영상 이전에 마, 마비노기 모바일 티저 영상에서는 원작 마비노기만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번 티저 영상에서는 마영전 파트가 너무 엄청 들어갔어요 이거는 진짜 마영전 유저들을 끌어모으겠다라는게 너무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또 재미있는걸 가져왔습니다 어떤걸 가져왔냐 자 정보를 몇가지 가져왔어요 아 이것도 약간 제가 오늘 준비하느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네이션이나 구독 많이 해주시고 어, 재밌게 하세요 자자 자, 일단 먼저 내 네, 마비노기 오늘 기사 떴죠? 나오나? 이게 안돼 아 야! 야 그림판은 이게 안돼?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그림판인데 아씨 안되겠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포토샵을 킬게요 아이 진짜 이 비나 먹을 <웃음> 비나 먹을 진짜 이 그림판 진짜 어자 열심히 열심히 해 준비를 몇개 해왔어요 오늘 급하게 급하게 제가 진짜 병원에 치료받는 와중에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빨리 재밌는 거 오늘 방송 못하니까 재밌는 거 보여주고자 빨리 급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보면은 자좀끼게요어내걸려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왜안 켜지냐 이헤이헤이. Hey, hey, hey. 자, 1080 1080. 오케이. 좋아요. 된거 같아. 자,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포토샵을 지금 켰고요. 그렇지 요것만 딱 가져왔어. 자, 자, 콜로란에 어서오세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 일단 오늘 기사입니다. 자, 슈카월드 요즘 좋아하거든요. 슈카월드님거 보면서 아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똑같은 형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난 기사고요. 한국경제거고요 자, 생활콘텐츠 끝판왕 마비노기 모바일 최초공개 떴고요. 자넥스는어 지스타 2018에서 모바일 마비노공 모바일을 공개했다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 어 지스타에서 떴던 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어 오늘 뜬게 아니죠, 저송합니죠약 순영이가 했데 지스타에서 떴던 거, 지스타에서 지스타 제가 저번에 갔다 갔다 왔잖아요. 그 시연 영상 하는 거 보는 거어 이제 어 여기는 없는데 음. 거기서 시연 플레이 하는 거 보다가 그게 티저 영상 나오고 1년 뒤에 어 1년 뒤에 그게 떴어요, 여러분들. 1년 뒤에 떴었고요. 음. 근데 그그 그 이후로 애들이 잠잠한 거야. 어, 진짜 잠잠해가지고 뭐 어? 아니 얘네들은 뭐 만드는 게임을 만드는 건가, 안 만드는 건가? 약간 그러니까 지금 도이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 어, 보자 야 피켜. 어자 그래서 이제 어 오늘 이제 그 마비노기 모바일 추, 그 영상이 뜨고 나서 대부캐 트위터에 요런 게 떴습니다. 요런 거 약간 원작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먼저. 자, 대북해 트위터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넥슨의 신작 소개하는 넥슨 뉴 프루트 로 미디어 쇼케이스 진행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비농의 공연, 마비농 모바일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트윗으로 나온 게 바로 자, 요 트윗입니다. 자, 대북해에서 <웃음> 마비농의 모바일은 독립법인으로, 독립법인. 자, 독립법인. <웃음> 아니 왜 게임 유저들한테 독립법인 걸 강요하는지는 약간 의아해요 자기네들 넥슨이 아니다 우린 넥슨이 아니라 정말 그냥 순수하게 게임을 원하는 <웃음> 정말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데브캣이라는 게임사에서 어, 만든거다 그러니까 걱정마라 이렇게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네. 독립법인에서 세워진 주식회사 데브캣에서 어, 자, 주식회사 데브캣에서 한층 확대된 투자규모와 탄탄한 개발환경 하에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웃음> 그리고 자 마비노 자 우리 간판 또 여기에서 들 마비노기의 창시자 창조자 나크 김동원 대표의 지휘 아래에서 원작에서 미처하지 못한 자 이게 중요해요. 원작에서 미처하지 못한 이야기와 모험을 더해서 새로운 판타지 세계를 선사하게 다 이게 제일 이게 중요하죠. 원작분들한테 원작에서 미처하지 못한 것들을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다 그래서 마비노기뿐만 아니라 마영전에서도 나오는 것도 나오고 약간 새로운 것도 나오지는 게 아닌가 그죠 굉장히 좀 약간 재미난 떡밥이 아닌가 싶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이 마비노기 원조 원작자 우리 김동건 디렉터 프로듀서님께서 트위터를 이렇게 습니다자 여러분의 플레이가 이야기 되는 그런 세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비노기 모바일 많이 기대하세요 중요한 거겠죠 2022년 출시. 2022년 출시. <웃음> 자 개발진이 개발진 수장이 지금 못을 박았습니다. 어 2022년 출시라고 말을 했어요. 자 원래는 20 언제였죠? 원래 20 아마 2020년도인가 그때 출시되는 걸로 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개발진이 어, 디렉터 분께서 출시한다고 딱 말했고요. 뭐몇 월에 나온다는 안나왔어요뭐 2022년 뭐 1월달에 나온다 뭐 2022년 하반기에 나온다 이런 게안 나와있는데 일단은 뭐좀 기다려보라 이러겠고요 10월 30일 출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웃음> 많은 염려와 우려가 되는 그쵸 나오기 전까지 솔직히 믿지 못해요 저희는 이미 너무 많이 당했어요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못 믿습니다 어 이건 못 믿어요 솔직히 죄송한데 네좀뼈 아픈 말이지만 나오기 전까지 못 믿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마비노기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저는 저는 마비노기 그 나크 디렉터분들 실제로 만난 분 만난 사람이거든요, 저는. <웃음> 저는 <웃음> 아, 과거에 그 판교에 마비노기 궁금해서 넥슨 놀러 갔다가 이제 판교 앞에 그 길거리가 있어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건너다가 딱 갑자기 어오서본 익숙한 사람이 건너오는 거예요. 아 지금 어 혹시 마비노기 그그 김동건 디렉터분 아니세각하니까 맞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만큼 마비누이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어, 의식이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네 <웃음> 추억이 나오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합성 아니고 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언제 나오냐 대체 그래서 그래서 대체 언제 마비누이모바일 나오냐 자 이럴때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가장 좋은거는 비슷한 게임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게임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뭐죠? 바로바로 바로 이겁니다 자자 <웃음> 자, 이거 보면 또 약간 여러분들이 탄식이 나올 수 있는데 자 바로바로 바로,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비노기, 듀랑고, 아, 아, 마비노기 아니지만. 어서시고요. 자, 야생의 땅 듀란고 티저인데, 자 여기 언제 나왔죠, 여러분들? 2014년 5월 22일 날 나왔습니다. 2014년 5월 22일, 몇년 전이죠? 네, 진짜 오래됐죠뭐몇년 전에 티저 나온 게 지금 6년 전, 7년 전에 나온 게 티저 영상이네요. 어마어마죠. 하 자, 듀란고. 자, 이 듀란고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듀란고 티저 등록됐나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보였, 보였, 이제 2014년 5월 22일 날에 아, 티저 영상이 첫 공개가 됐고요 어, 오픈된 게 아닙니다 티저 영상이 나온 거예요 이걸 예시로 한번 드려드릴게요 같은 게임 왜 이걸 같은 게임으로 드느냐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를 같은 게임으로 드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보세요 자 듀랑고 디렉터가 누구죠 여러분들 이은석 프로듀서입니다 이은석 프로듀서 자 이은석 프로듀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 이은석 프로듀서 맨 처음에 어, 듀랑고 발표했을 때 얘기인데요 야 보시면 약간 좀 슬퍼요 자 넥슨 야생 일단 듀랑고 최소 10년은 서비스 할 자신이 있다 최소 10년 어, 서비스 할 자신이 있다 아. 자네왜 어, 이래 음 아이씨 최소 10년은 어, 서비스 할 자신이 있다 아. 5년반 개발 끝에 계획 탄생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최소 정말 슬픈 말이지만 듀랑고는 출시 언제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아 모르셔 제가 그래서 가져왔죠 여러분들 자 가져왔는데 <웃음> <웃음> 자 가져왔는데 듀란거 출시일이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 아, 듀란거 출시일은 자어아 이거 이거 아닌데자 이건 3날자 듀란거 출시일은 자 2018년 1월 25일날 아 듀란거 출시가 나왔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018년 1월 25일날 듀란거 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듀란거 망한 게 언젠지 여러분들 아세요? 무려 얼마, 얼마... 몇 년일까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놀랍게도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엔딩 유즈 찍은 게 2019년 12월 20... 아 17일이에요 자 방금 몇 년이 었랬죠 2018년 1월 25일에 출시해서 2019년 2, 12월 17일 날어 이게 종료가 했습니다네 1년... 거의 2년 만에 종료를 했는데 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종료를 한 이유가 어... 아무래도 수익이 안 돼서 끝냈다고 합니다 자, 수익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어, 좀 많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은성입니다. 너버가 종료되어도 계속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창작성은 이제 모두 모... 자, 아쉽게 끝났는데 뭐그래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죠. 뭐 약간 좀 약간 말하자면 듀랑고 PC로 다시 나온다는 소식 들으셨죠, 여러분들? 네.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아, 다시 나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말, 저 같아서 좀 저, 저, 버리기 아까운 떡밥이었는데, 듀랑고 PC버전 제발매 드디어 나옵니다. 제발. 아, 그래. 진지하게 PC버전은 나와야지. 전 이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 약간. 어, 여튼간에. 좀이 이야기가 샜는데요. 자, 이야기가 좀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야기 샜고요 다음 거. 자, 출시 이래오고. 자, 그럼 이 듀랑고. 일단 이은석 디렉터가 누군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은석 디렉터 이해하신인데요 이하씨가 뭘 만들었는지 여러분 궁금할거예요아 이하씨 누구야 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진짜 이분이 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거의 넥슨게이 스타라고 보셔도 무방할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이분이 어떤걸 만들었냐면은 자 제가 좀읊어드릴게요자 먼저 음자 제일 중요 그렇죠 제일 제일 유명한거 마영전 만들었죠 자 마영전 만든거 너무 잘하시죠 여러분들 마영자 만든 분이네요 일단은 아, 마영자 만들었다고 해서 일단 크죠 자마영자 만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뭘 만들었냐 자 화이트데이도 만들었습니다 공포게임 화이트데이도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물론 그때는 여기 메인은 아니고 그 참여자 메인은 아마 그렇게 하셨는데 자 화이트데이 만들었고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신 마비노기도 만들었습니다 아, 마비노기 초기 개발자가 원냐 이분도 분도 어, 아트디라고 해가지고 어, 당시 아트디라고 해가지고 아트디 아트디로 갔다가 해가지고 마비독기 참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랑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오늘부터 사전 예약 오늘부터 이제 사전 테스트를 하거든요 바로 뭐죠 HP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신규 프로젝트 자 HP 게임을 지금 신규 프로젝트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이분 뭐 하시나 보니까 아풍영이랑 같이 어 지금 뭐 이은석 디렉터분이 이제 풍월량 형이랑 같이 풍월량이랑 같이 이제 풍월분이랑 같이 HP 게임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어파파랑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게 침호가 주어지나요? 이렇게 안나어 네. 넥슨 HP 네 이게 아닌데 이거 어어 어, 이은석 파파라 네, 어 자네 마영재의 시즌 하이드 디자인 아트단자한테 만나버이다고요 어우, 축하입니다 자, 자 일단 다시 좀넘어와서 이분이 이제 했고요 자 마영재 디렉터, 어, 했는데 자, 이분, 이거 그래서 그... 개발기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언제 얼마나 걸렸는지 개발기간, 그 시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자, 맨 처음에 일단은 그... 티저 영상 나온 게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7년 7월 9일날, 기억하세요 7월 9일날 왔고요에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LBT라고 해가지고 뭐 리미티드 베타 테스터를 했어요 여기서 한두 번인가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게 자 2016년 4월달에 이렇게 좀 하고 하고 하다가 이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만들고 만들다가 어 듀랑고가 이제 첫 출시를 했죠 음자첫 출시 이제 네 2018년 1월 25일날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개발기간 그 티저때부터 개발기가 생각하면은 네자요건아 티저 이게 아아 아, 아, 모바일 영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헷갈렸네 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자 듀랑고 출시 2018년 1월 25일이구요 그 다음에 어 듀랑고에서 이제 티저가 등록된 날자 2014년 5월 22일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된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말 지금 저희가 표면상으로 봤던 개발 기간은 지금 무려 무려 무려 지금 여기서 여기니까 4년이에요. 최소화어 4년. 자. <웃음> 자 4년 걸렸습니다. 4년. 어, 4년 걸려서 티저 영상 때부터 어딱 오픈까지가 4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비노기도 대충 유추할 수 있겠죠? 마비노기 모바일도 대충 그래도 어 대충 유축을 시키죠. 마비티저 모바일 티저 영상 나온 게 언제죠? 자, 2017년 7월 9일입니다. 음, 7월 9일, 2017년 7월 9일 나왔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이제 지금 몇 년도죠? 지금 2021년 어... 8월 5일이죠? <웃음> 자, 보자. 음, 마비 모바일, 자 아이고, 이게 이제 자 자, 오늘 나온 거 8월 5일이죠. 아, 이게 아니고? 자, 어, 8월 5일 자, 8월 5일, 8월 5일 자, 2020년 8월 5일 날에 지금 지금! 그 티저 영상을 다시 공개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심지어 오픈이 아니라 아직 클립도 못했어요 어, 여기 2017년부터 여기 2020년 8월 5일, 오늘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좀 좀 오래 걸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좀, 좀 많이 오래 걸린다 심지어, 출시가 2022년이래요, 여러분들 <웃음> 출시가 2022년이면 은 개발기간 해가지고 5년 정도가 이제 걸린거거든요 5년? 어.. 5년이 걸리는건데 이것도 확정이 아니에요 어.. 이거 다 작지 않아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마비누 모바일에 너무 그.. 진짜 설레발에 너무 지쳐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좀.. 아, 안 믿고 싶습니다 별로 약간 진짜 지금 그게 솔직히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게 아닐거라 믿어요 아, 저, 저만..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게 아닐거라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음..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 그래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좀 나와야지 좀 약간 그래도 유저분들께서 드디어 나왔구나 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 5년 정도 걸렸는데아 이거 진짜 어 결과적으로 잘 돼가지고 뭐 시간이 늦어지는 건뭐 그런 이미 늦었다 칩시다 아 늦어졌으니까 늦어진 게 늦어진 거고 개발 잘해가지고 정말 마비누기 유저분들도 마영전 유저분들도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혹은 다른 게임 유저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비누기 모바일이 나와서 재밌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게 저의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